안녕하세요. 조은님께서 보내주신 사례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조은님께서는 직장 문제 때문에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한 가지 일만 쭉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한 가지 일도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새로 구한 직장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고 해서. 지금 거만둔 상태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고민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업무는 이제 이전 업무를 그대로 하지만 두가지 일을 양립을 해서 할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장 고민이 참 누구나 이 고민은 예외가 없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딱 보면서 어 예전에 한번 상담을 저에게 하신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어휴 세상에나 우리 에피소드 7번 분과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은 일곱 글자가 똑같습니다 같은 분 아닌 아닌데 너무 눈에 익은 구성이라서 찾아보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거의 흡사한 그런 구성을 가진 분이 이렇게 저에게 오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 아주 오래됐죠. 한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상담을 거의 이렇게 좀 초기였어요. 초반에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임수일주만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분딱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또 그다음 오신 분이 또 임수일주, 또 그다음 임수일주 이렇게 해서. 아 되게 이제 비슷한 그런 구성을 가진 분이 하루에 이렇게 어,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세 분밖에 상담을 안 했는데 세분다 힘쓸 일주여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날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기운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요 어,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신기하게도 글자가 일곱 글자가 똑같은 분을 또 만나게 되는구나 연도 태어난 생년만 다르시고 똑같아요. 근데 이 글자 하나가 되게 차이가 크답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 하나쯤이야 일곱 글자가 똑같으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인생이 그죠? 예, 비슷한 성격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글자 하나의 힘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렇게 임자년에 태어나셔서 자수가 이제 왕지로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여기서는 재성의 기운을 더 크게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글자 하나의 힘이 크고 또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상관격에 인도 있고 또제도 있고 이런 점에서는 되게 유사한데 힘의 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는지 여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관격 이 신대다가 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도 일지에 있어서 상관하고 인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예, 상관격에 인이 있는 분들은 이 상관에 투머치한 그런 에너지를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딱딱 잘 안정을 시켜주거든요. 상 상관은 이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관의 감정이 나올 때 격렬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인성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조율을 잘해서 또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재성을 가, 가지고 있는 상관격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벌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야무지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잘 조율해서 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잘 내시면서 되게 똑똑하게 일을 잘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인성으로 쭉 왔죠 인성으로 쭉 왔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경우는, 인성을 잘 쓰는 경우는 이제 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변화가 느리죠, 오히려. 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그 내적인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잘안 일으키거든요. 이제 학문적인 부분이나 어, 떤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인성에 운에 많이 하게 되지만 어떤 액션적으로, 어, 액티비티한 그런 것, 또 역동적인 것,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에너지입니다. 값진 대원 중에 지금 있는데, 이 시기에 있으십니다. 갑진대원에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10대, 20대, 30대까지 오는 인성운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40대, 46 이렇게 이제 46세부터 바뀌었다 라고 볼수 있는데 50세부터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50세 그 신축년, 신축년 20, 2021년은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조금 있으셔서 작년에 또 변화를 하고 지금 또 변화를 계획하고 개묘년이 이제 곧 입춘되면 완전한 개묘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을 볼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정관이 들어오는 세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이제 정확하게는 2월 4일 입춘이 되면 정확하게 개묘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개묘년이 들어오면 유검, 상관을 중심으로 쓰시는 분이 개묘년, 묘도, 목으로 들어오는 왕진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변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운 갑진에서도 이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되게 좀 예민해지는 그런 기운을 이제 작년에 느끼셨을 겁니다 2022년도에는 조금 날카로워지고 원래 그렇게 뭐 날카롭거나 하시는 예민하긴 하지만 민감하고 하지만 날카로운 그런 성향은 아니신데 왠지 모르게 2022년도에는 평안 살이 들어오면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일할 을때 사람간 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조금 예민해 더 예민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듯한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개면연에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어떤 작은 소스들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만두시고 지금 어 다르게 준비하시는 거는 잘 하신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될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더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 건강의 문제를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그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걸로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잘 알아서 지금 뭐 사연이 어떻게 되었든 그만두신 거는 잘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운이 들어올 때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게어쨌든좀 기운도 털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올해 이렇게 묘가 들어오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앞에서도 여러 분 말씀을 드렸는데 상관에서 정관이 맞닥뜨려지면 이게 같이 기운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기운도 있고 서로 만나서 서로가 방해를 하고 서로가 손실을 입히는 기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관격만큼은 정관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때는 어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조우님은 인성도 있고 또 재성도 있고 이런 구성에서는 뭐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또 지혜로운 처세를 하고 또 그런 지혜롭게 어떤 대처 방안을 잘 관에 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뭐 아주 어 상관 경관이 되어서 부서지는 관이 부서지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하시는 그런 좀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운에서 우리가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정관이 들어오면서 이 상관 에너지랑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그 소리 의 중에 하나고요 또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이시거든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 정관 에너지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뭔가 좀 지그락지그락하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혜롭게 인성 생각이 이제 지혜로우니까 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또 옆에 재성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손해 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내실 겁니다.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해 나가실 건데요. 조금 이제 힘들다라는 느낌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개묘년에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시게 되고 또 상반기 이제 2월, 3월 3월이 아마 좀 제일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 달에 이정관운이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피부로 좀 느껴지실 거고요 또 2월 달에도 가비노래도 조금 필로함이 있고 또 예민함도 있고 되게 날카로운 그런 성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월하고 3월달에는 조금 그런 운이다 버티자 이렇게 해서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 4월경 되면 은 조금 회복이 되면서 어떤 그 시험을 이제 보 시험 보시는 게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어, 시험을 마무리하고 또 어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고 하시는 데에 어, 되게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프리랜스로 일을 하시는 것도 이는 뭐 강추합니다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관격인 분들은 이렇게 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훨씬 이제 자기 어떤 시간적인 가성비라든지 또 일에 대한 어떤 역동률 이런 것도 좀 따져 가면서 일을 찾는 것도 되게 잘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가 어 너무 하나 딱한 곳에 매여서 뭐 하는 것보다 조금 그런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곳은 괜찮습니다 음더능률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직장에 이제 찾으시는 것은 잘 찾으시거든요. 어디든 어디든지 들어가시는 것은 잘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이제 조금 보면 또 하다 보면 또뭔가좋렇게어 내가 바라는 방향과 좀안 맞거나 뭐또 인간관계에서 좀 불편함 이런 기분들을 좀 가지실 건데 그러면 조금 몇번변 번복해서 이제 변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내년까지 가면서 어 내년에 이렇게 좀 다시 변동을 하고 하는 게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니까 올해는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변화를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좀 그런 운에는 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아,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변화를 가져야 되는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4월에 이제 그렇게 좀 4월 5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괜찮다가 가을에 가을에 되면 또한번더 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있거든요. 8월 그러니까 9월 이럴 때 되면 또한번 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단지 이렇게 뭐 상관 정관이 만나지면 변화할 때 기분 좋게 변화가 안 되고 좀 기분 나쁘게 그만두는 것도 기분 나쁘게 좀 그만두게 되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다 소화를 잘 해내시는 분이시니까 뭐 크게 문제가 심각하게 크게 나빠지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올해를잘 지혜롭게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랜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꼭프리랜스 아니더라도 두 가지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면 더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이렇게 발휘가 더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